아니야 비명 아! <웃음> <미련> 소리 진짜 <웃음> 제발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게 없다 으야 <웃음> <웃음>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데드바이 데일라이트 생존 서바이벌 게임이죠 굉장히 유명한 합방용 컨텐츠인데 그동안 저희가 한 번도 안 건드리고 있다가 이번에 풀동부 친구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다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른쪽에서 순서대로 자기소개 한 번씩 하죠 안녕하십니까 오늘 꼭한명 정도는 갈고리에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각오다 <웃음> 자 고렇게 저는 소봉 씨 괴롭히러 왔습니다. 아시아. <웃음> <웃음> <웃음> 좋은 각옵입니다 케이비. <웃음> <키미. 웃음> 아니 뭐가 참. 전혀... <웃음> <웃음> 어디요아 <웃음> <웃음> <웃음> 여기 이상해. <웃음> 오늘 다음 새벽. 저도요 이. <웃음> 자 이렇게 4명이서 할 건데 거의 다 완전 초보예요 저도 원래 한때는 데드바이 데이라이트를 열심히 했었지만 한 4년 정도 건드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거의 안 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완전 다초보인데 그나마 더 초보인 새벽씨랑 소음씨 이렇게 둘이서 일단 연습게임 살인마로 진행을 해보고 그 이후에 규칙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서로 다 초보인 이만큼헉은다 빼고 완전 그냥 초기 상태로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누가 살인마지? 간단 설명 드가자고! 대박 되는 살인마 한 명! 생존자 4명으로 구성된 탈출 게임인데 살인마의 경우 생존자를 때리고 갈고리에 걸으며 탈출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목적! 생존자는 그런 살인마를 피해 발전기를 다섯 개 수리해서 탈출하면 된다. 참고로 갈고리에 세번 걸리게 되면 곧바로 이승 탈출이니 조이하시길 와이맵또또 처음보는거네 너무 오래간만이어가지고 어. 달리면 흔적이 남아요 그러니까 조심히 다녀야돼요 어. 아. 어 뭐야 여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다 아오어요 열심히 수리 <웃음> 중어 어. 어서와 여기 맛집이요 음. 빨리 같이 고치자고 내가 있어도 되는걸까? 아 만날 순 있는건가요? 어 무서워요 어, 자 무서워요. 이렇게 하면은 아. 위치가 발각이 되죠 찾다가 큰말 있는데요 자, 방금 소범 씨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봤다고요? 왜 나는 안 보이는데? 투명인데 희끄무리하게 보여요. 새벽님한테는 안 보일 텐데 새벽님부터 찾아야겠다. 뭐요 어디서? 어디 있는데? 사리마가 울고 있어. <웃음> <웃음> 아, 발전기 그렇구나. 위치는 좀 높은 하늘 쪽 보면은 조명 같은 게 있어요. 조명. 안 보여. 이런 거. 없어졌어. <웃음> 되게... <웃음> 어이가 <이거> 없네 <없대. 웃음> 계속 뱅글뱅글 <냉동실에> 돌고만 있는데 <웃음> <그게> 뭐, <웃음> 어디 없어졌어 <웃음> 이러는데 <웃음> <웃음> 아, <저> 수고... <웃음> 개헌데 <개강제. 웃음> 없었어 아 이게 스페이스 아, 뭐, <웃음> <웃음> 아니 어디가 어디가 쫓다가 쫓다 말고 어디 가는 거야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못 떴잖아요 계속 <웃음> 쫓아 와야지 새롭다 저런 살인 마라니 매력적이야. 자다 아, 고쳤고 그냥. 고쳤다고요? 표시가 뜨잖아 저 멀리 있는데 저어 멀리 있어? 그럼 난 안심해도 되겠고 이 정도로 못할 줄은 몰랐어 아여있다어 <웃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발견했어요 오케이 됐다 생존자는 네. 살인마가 주변에 있으면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면서 심장소리가 들립니다 총두대를 때려야 생존자를 다운시킬 수 있어요 왔다 투명인 상태에선 못 때려요? 어 그렇게 투명을 풀고 때려야지 어디 간다! 난다! <웃음> 아 이거를 해봐! 안녕? 어디갔어? 어? 이것도... 어디 어 아아악 강하구나 소범 저기 저좀 저좀 치료해줘요. 자, 이렇게 한 대를 여자. 맞아서 다쳤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나면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럼 다시 두 대를 때려야 다운이 돼요. 어디가 아픈게, 이게? 어디죠? 뭘 어디 있겠어? 발전기 주변에 있겠지? 좀잘 찾아봐. 종소리만 들리네. 어, 나타났다. 안녕. 아이 <웃음> 아, 어디가? 나랑 놀아야지. 그거 참 속이 상하네. 아야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야, 소범아! 그래, 컨트롤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게 좌클릭을 네. 꾹 눌렀다가 음. 떼면 약간 앞으로 부스터하면서 때리거든? 아, 그래요? 음. 나나한번 때려봐, 이리 와서. 때려! 어, 잘했어, 잘했어. 와, 드디어 맞혔다. 엎어요. 아! 엎으면 어. 어, 이제 갈고리 어떡해. 위치가 보일 거야. 최대한 그렇지. 빨리 가. 내가 발버둥 치고 있거든. 어디 있어요? 너 그거 오랫동안 네. 못 찾으면 나 벗어난다. <웃음> <아니요, 웃음> 믿... 아 싫어요. 이게 빨갛게 빨갛게 빛나고 있잖아. 왜 그걸 못 봐? 이거고 오오 찾았다. 찾았다. 아, 아 너무 긴장했어. 야나날 데리고 가야지. 야! 미친놈이네. <웃음> 만에... 야 일단 나를 해. 먼저 걸어야지. 어디 어 어 여기 갈고리 있잖아. 야, 오른쪽에 갈고리 있잖아. 오른쪽에 갈고리 있잖아. 자, 바로 뒤 돌아보세요. 아, 여기 오케이, 잘했다. 그래. 한 생존자가 아, 이렇게 걸어달라고 하는 거 처음 보네 드디어 <웃음> 걸었다. 기원해. 참고로 이거 다른 생존자들이 갈고리 꺼내 줄 수도 있어요. 응? 와! 와 씨. 와 씨. 새벽이가 잘 도망가고 있구만. <웃음> 어? 어? 어, 뭐예요? 소리야 이게 사람 소리? 저것이 사람 소리란 말인가. 오! 새벽이한대 맞았어. 나이스, 나이스. 죽일 때당! 메로 메로! 메로 메로! 아, 메로 메로. 아, 어, 너무 <웃음> 아 아프다. 드디어 해냈구나, 우리 소범이. 들어시끄러 걸렸네요, 좀좀 아, 좀 멀리 있네. 어디 갔어? 사진 농락 개 잘하는데, 이 주위에서. 아, 3명이! 이씨 이 아... 아... <웃음> 너무 귀여야야야야야야야야 어. 아, 근데 등짝이야 맞았어? 어소봄미가 네, 방어를 잘 하네 자, 아, 가자 아아 투자! 아,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때린 는거 이게 실화냐? 실효인 게 실화 이 쓰러졌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갈고리를 두 번째 거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직접적으로 트랩이 작동이 되는데 연타 하면서 버텨야 돼요 아, 연타 아닙니다 이제 바뀌었어요 어, 그래? 뭐예요, 그러면? 아야, 아야. 킹니 <목소리> <어이, 목소리> 씨는 묻어놓고 <목소리> 왜안 주워요? 잡으러 가. 아, 형. <목소리> 아, 형! 아 <목소리> 위험해, 위험해. 어딨냐? 그래도 나는 <목소리> 몇번 걸어서... 야, 이 이렇게 있어. 더듬어? <목소리> 부담스러워? <목소리> <목소리> 남정네 <목소리> 둘이서 막. <목소리> <목소리> 고맙다. 와, 와, 선생님! 와, 선생님! <목소리> 야! 아이고. 세 명이 이번에 뭐라. 한 번만 더 걸리면 죽어! 한 명이라도 아, 죽이고 한다! 안 되겠지, 여러분. 안 돼, 안 돼! 안 돼. 계세요, 안 돼. 여러분. 안 돼. 이렇게 안 되고? 구해줄 수 있는 아이템이 없어. 도망가자. 켜 와, 이렇게? 와, 그걸 그렇게 막을 수 있어? 와안돼고 걸렸다. 야, 근데 탈출구가 어디야? 어 누구 있... 탈출? 님이 이승에서 탈출했어아 오케이. 내가 네, <웃음> <웃음> 유럽으로 탈출할 것 <했던가>? 같아. 이승에서 탈출했대.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 농락하지 마라 이 대머리. 빵빵아. <웃음> 이거 그랬요 샀구나. 이거 너무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은 이제 제한 시간이 생기는 데 이대로 탈출 못하면 다 죽습니다. 문도 열어놨네. 가지 마 얘들아. 가지 어, 말라고. 좀 너, 때리든가. 아. 죽어요. 하디마자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렇게 연습 게임 한판 해봤고 이제 역할 바꿔서 새벽이 살인마로 한번 해보자 어할수 있을까? 새벽이가 약간 살인마로 타고난 애잖아? 이건 거짓말 할 때라구요 <웃음> 아 진짜 <웃음> 오, 또 시작했다 또 시작했다 <웃음> 아니야 <웃음> 제발 정치질 좀 하지마 어우 아, 부금바 어, 어 무서워 아부은바 <웃음> 발전기 돌리네. 어서와요. 방향 전환이 좀어렵군요다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웃음> 아, 수발력이 안 좋은데, 내가. <웃음> 아, 새벽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캐릭터 골랐어. 아, 너무 무서워 <웃음> <웃음> 이리 와. 약주 한잔 하셨네. 개 무섭네. 약주 한 잔. <웃음> <개 무섭네. 웃음> <약주 한> 잔. <웃음> <웃음> 오지나 지금 어? 약주 한잔 마시고. <웃음> 어, <웃음> 이리 와. <웃음> 와, 이거 한번 휘두르니까 왜 이렇게 느려? 한번 휘두르면 그 패널티가 엄청 커요. 그니까 한번 휘두를 때잘 맞춰. 얘 누구야? 너 여기서 수리하고 있어. 나안 보이는 반대쪽에서 나도 수리하려고 <웃음> 딱 자리 잡으려고 했는데 이미 사람이 차지하고 있네. 발전기가 엄지 오호라. 아이고. 오로호라. 오호라. 오야야야야 와, 멋진... 이걸, 이걸 한 번에 맞춰버리네. 미쳤네. 바닥에 여기... 떨어졌지? <웃음> 당신이 맞췄잖아. 아보이지를않 아. 그래? <웃음> 아, <웃음> 아 보이지를 않아. 갈고리가. 아왜 아, 아, 멀쩡한 펜진? 갈고리를 놔두고 이상한 일을 가? 어어 뭐야? 야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 놓못 쳤니? 막 <웃음> <마>, 발버둥 쳤어? <웃음> 네. <웃음> 왜 심장이 두근거려요? 주변에, 주변에 살인마가 있어서. <웃음> 그러면 그냥 신부전이겠냐고 <웃음> <웃음> <웃음> 설레이는 두근거림. 알고보니 미연씨였던거임. 아, 맞다. 이거 근데, 야, 대바대 미연씨 게임 나온 다음에 진짜 미친거 아니냐고. <웃음> 이리 와봐. 어. 자, 이렇게 하면은 기절이 야. 돼. 아. 알겠어? 어, 이거 이렇게 부술 수 있고. 아하. 어? 와, 친절하게 알려줬는데 바로 그냥 복수하려고 오는거 봐. 와. 아 야, 이걸 잡긴 잡아야죠. 사장님. 어, 어서와. 사장님. 무서워. 와, 컨트롤 진짜 어렵네? 잠시만요, 저기요. 아, 여드름! 아, 아, 아, 비 소리. 아, <웃음> 김성아 아이고, 몰입 잘하시네. 아, 이건 누구지? 맛있어 보게 되린 걸. 와우, 망했네. 안돼. 아아! 소음이 먼저? 알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기요? 아, 어? 살려주세요. 다 어디 아, 갔 없어. 나 버리고 다 갔네? 지하에 있던 사람다 어디 갔지? 자기들끼리치려고 <웃음> <치료하고 있어요>. 있네? <웃음> 조용히 하네? 으야. 아 까비야? 아 까비야. 소범이는 생존자를 해야 돼. 살인마보다. 아, 무서워요. 소범이 아,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엄마아!!! 소리해지마세아 까비야 주야저저 <웃음> 아, <그치야, 웃음> 죽는 소리가 들리는데? 아, 아닌데 아 위에 있을 것 같아 지겠다 아, 아프다. 아프다아프다어 미안 아, 괜찮아 아연습판에서 <웃음> <해서> 서로를 죽이는 아아 말했지마 투약처부터 죽이는 게나 낫다니까 나 죽어 네. 야나 진짜 발전기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어 아, 깜짝이야 지금? 아, 놀라라. 아, <웃음> 아, 가자. 열린 거. 이제 열어야 돼요. 오,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아오오오아 씨.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웃음> 돼지라는데? 그렇게 어디 있어? 저기서 놀리고 있잖아. 저쪽으로 가야지, 이 사람. 왜 나는 찾아? <웃음> 머리가 맞는다, 모인다. 에헤헤. 아 여기 있다. <또. 웃음> 어, 너 어떠? 어떠? 어떠?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떨린다. 어, <웃음> 어떻게 하지? <어떻게, 어떻게. 웃음> 아, 아, 이걸 이걸 맞추네? <웃음> 아니 그치. 아니. 원래? 아 형. <웃음> <웃음> 형! <웃음> 형 살려줘야. <웃음> 시간이 없어! 형! 왜 <목소리> <야, 웃음> 아, 네? 괜히? <웃음> <목소리> 바로 괜님 어디 갔어? 아니 어디... 뭘... 뭘 뭐야 아, 뭐야... 미안해 뭐야? 고로케! 잘했어 <웃음> <왜? 웃음> 역시 새벽의 저주... 가볼래? 다시 <웃음> <웃음> <같이> 줘? <웃음> 김이빙은 탈출했고 고로켄 누웠어? 그럼 난 무조건 <웃음> 죽는 거네! <꾸엥>. <웃음> <웃음> 아 막판이 재밌었네... 역시 새벽의 <웃음> 저주... 어마어마하구만... 자 지금부터 규칙을 말씀드릴게요 다들 이제 살인마로 한 판씩 할 건데 전원 킬을 하신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드리고 만약에 전원 탈출했다 한 명도 죽이지 못하고 전원이 다 같이 탈출했다 그러면 은 그분들에게는 치킨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너네 왜 이렇게 반응이 떨떨름매 빨리 와 해줘. 와. 와. 어아 아무것도 아 가져가지 못할 것 같아. <웃음> <웃음> 그러면, 살인마 누구 먼저 할래? 사장님 아무도, 지금 아무도, 근질근질 하지 않나요? <웃음> 새로 들어온 거? 나, 어, 좀 근질근질 하긴 해요. 자, 제가 이번에 또 대바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장작분이 선물을 해주신 새로운 살인마. 3종 세트, 공포게임의 단골로 등장했던 삼각도. 와.. 그 다음에 링 그리고 암네시아를 모티브로 만든 와이 진짜 징그럽게 생겼다 드레지 이렇게 세 개를 선물 받았는데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역시 당연히 삼각도 아니겠습니까? 풀동부 올킬하기 15,000원? 와.. 와가와삼각도 보습 판결 의식 너무 무서워.. 이게 뭐야? 이번에는 사장님이 사프를 하시겠는데? 다 아~~ 원거리 공격 오케이 알겠어 안녕하세요 아 헉! 벌써? 아니 아... 발전기는 찾지도 못하겠어 어? 뭐야 이거 아 트랩이구나 설치해놓은 거를 밟으면 느려지네? 아 이거 개상인데? 뭐 갈고리가 없어요 그럼 여기로 가자 아 안돼 여기는 <웃음> 뭐야 땅 밑으로 꺼졌는데넌 저거. 오, 피고하지 헬로! 아! 아구 야, 피 아, 뭐야! 아, 야 아, 뭐소리야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못 아, 야 이거 다 죽겠다. 나 너무 무서워. 장국신 <웃음> 아, <실수해. 웃음> 손에 땄나. 와 진짜 심장 지금 몇 비트로 뛰고, 뛰고 있을까? 몇 비트?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웃음> 야야야야야. <웃음> 야야야야야야. 발전기를 부술수도 있어요, 이렇게. 알았어. <웃음>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이한 안 아프게 해주려고 하다가 말. 더 아프게 해버렸네. 야. 찍고에다가 개같은 걸 깔아놨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깜짝이야 트랩이 안 보이는구나 아 어, 이거 왜 그래? 자꾸 우악우악 우악 거리는데 이거 뭐야? <웃음> 야, 내가 트랩, 바닥에 트랩을 뭐가 깔아서 그래요 음, 이제 제 능력이더라고요 어? 바닥에 이거. 꼽고 질질 끌고 다니면 덫이 생겨요 이동 속도 음. 살짝 느려지고 생긴 거랑 다르게 덫까는구나어디있을까요 아이씨 글아 <웃음> 구나 발전기를 돌리세요. 발전기를. 발전기를 발전기 찾고 있어. 발전기 <웃음> 돌리다가 터졌어요. <웃음> 아 속죄 우리도 한번 사용해보라고? 그게 뭐야? <웃음> 아이고. 그게 뭔데? 기능이 있어도 못 쓰겠어? 응, 음, 좋아. 여러분들은 저를 전혀 살릴 마음이 없군요. 아, 그. <웃음>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소리 진짜. <웃음> 제발 살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거 없다. 난, 난 갔어요. 죽었다. 최종 판결. 갔어? 어? <웃음> 어? 뭐야? 아, 큰일 났네? 어.. 어. 한 번에 죽일 않았어요. 수 있어요? 야 직결처 형은 원래 아이템 능력 아니야? 나 근데 아이템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안 꼈는데? 그아 직결처 형이 있는 살인마예요? 그냥? <웃음> 너무, 어, 너무 사기 아니냐고. 너무 사기 아니야? 온다. 온다고? 어디 있는데? 와와와와 와와와와 와와와와 와와와와 와와와와 와와어와와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야와와와왜 그러니? 아니 와와와와와와와와 근데 와와도가 진짜 좋은 건가 애들이 못하는 건가 잘 모르겠는데 둘 다야 둘다 내가 봤을 때너아와아아아아와아와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아니, 와, 야, 진짜 뭐, 절대 안 되네? 미안해요. 이거 성공 횡령률 4%예요. <웃음> 아 그렇구나. 안 하는 게 좋아요. 몰랐지. <웃음> 뭐야? 이거 야, 천식 너 이거 뭐야? 어떻게 해볼까요? 아, 아 선생님! 너 와, 어떻게 와, 해? 어떻게 해봐. 천식아님 엮였어. 그러니까 지금 달리면 죽지 않아요? 어, 뭐야? 갈고리 어디 있어? 나이스. 야 도망가. 근데 너무 비효율적인 동선이야. 그러게. <웃음> 그러게. 그러게. 나도 느끼고 있어. 개무섭네. <웃음> 나한테서도박갈수 <웃음>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아, 파요 발전기가 어디 있는 거야? 는구멍을아어요 <웃음> 지금 발전기 돌리는건 어? 미친 짓이야. 아, 그래요? 나 죽었어. 개구멍, 개구멍 어떻게 찾아? 벌써 죽었나? 구한명 아... 남았을 때? 어, 개구멍은 한명 지역에... 한 남고 발전기가 두개 이상 고쳐졌을 때예요. 아두개 고쳐지지 않았어. 그럼 여기 뭐 이상한 애 왔는데? 와 이거 석재 우리. 어 뭐야 아, 섬제, 아... 우리. 나... 어, 뭐, 나 죽었어 뭐야 죽었어? 죽었죠 한명 남았다. 아, 나나한번걸아 그렇구나. 아... 몰살. 몰살 당했어. 다 죽었어? 응. 야, 역시 삼각도 성공. 우리 장작분이 선물해주신 덕분입니다. 아이 근데 너무 재밌네요. <웃음> <웃음> <웃음> 아... 너무 무서워요. 얼마나 걸렸지? 얼마 안 걸린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야 <웃음> 자, 그다음 살인마가 될 사람 누구인가? <웃음> 아무도 살인해. <소리를 웃음> <그냥 웃음> 자 고로케 차례, 차례. 이번에 치킨 방어전 잘했고 이번에 고로케 씨가 전부 다 잡으면은 인센티브 어, 어. 어, 우리가 전원 다 탈출하면 우리가 치킨입니다. 네, 해보죠. 좋아요. 그 목소리 뭐야 무서워.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그안 쫓는다. 빨간 와 구석에 짱박혀 있어 고치지 말고. 그럴까? 아 저는 안 고치겠습니다. <웃음> 아니 계속. 지금 고로케 빙의 중이야 살인마와 아이고. 지금 빙의하고 있어 진장뭐 했을까? 무서워. 금방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친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무서워 왜 그래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 뭐다왜 여기 있어 자 빨리. 일단 하나 고치고 들어갑시다 근데 네, 이거 세 명이 다, 다예요? 어네 명은 못하나? 나무가 가리고 나. 있어서 아나 땅, 이거 터뜨릴거 같은데 뭔데? 아 이거 오빠 터트리잖아 아이씨 때로 진짜 야. 아우 형 아우 형! 와우 예스 베이벳! 아우라? 어디게 <웃음> 봤지? 어떻게 봤을까? 어휴 너무 신기한데? 어휴 잠시만요! <웃음> 아 말하는 거 봐. <웃음> 뭐야 새벽에 벌써 다운이라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웃음> 너무 잘 맞춰. 노로케님 사플 잘해요? 잘 들리면? <웃음> 내 가늠기가 먹은거 <먹는> 같은데? 가기 <웃음> 이게 맞네. 오오 <웃음> 저건 다다쳤다 이제 우리 만나면 서로 사랑의 힘으로 만져 주자. 아이야. 아이고. 대각실을 대신에 걸리시군 아, holy shit. <웃음> 아, 위치를 봤습니다. 어. 아 어디 있을까요? 와, 와, 와, 와. 저거 여기서 던지네. 우후. 아니 왜저 여기로 왔는데? 아 미안해, 와, 미안해. 소리야. <웃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내가 원한 게 아니야! <웃음> 그래도 쓰러진 건 새벽이라서 다행이네. 끌렸다. <웃음> 아 와이가리 반응 아소범이 반응 보는 게 제일 재밌어. 엄마들. <웃음> 아이고 새벽이 반전다 너무 먼데? 자세히 들어보시면은 배살인마는 가까이 가면은 콧노래를 흥얼거려요. 아 너무 먼데? 잘, 버, 잘 버티고 있었어요. 아! 아 형! 이미 맞으셨습니다. 아! 꼬아 그래, 탈전기라도 열심히 고쳐라! 너희들이라도 탈출해야겠지! 절대 다 죽으면 안 돼! 새명아 지금이야! 1위로 달려와! 아, 소범 씨만 한 번도 안 걸었네? 소범 씨만 남겨놓고 쫓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웃음> 와우, 소름. 저곧 갑니다, 하늘나라로. 저 있다 Thank you very much! 오이씨 어, 깜짝이야! 아형형 형? <웃음> 형. <웃음> 형? 아오 진짜 명중률 미쳤네 저거 저 이번에 걸리면 죽어요 새벽시 도망쳐요 그냥 <웃음> 근데 문제는 고로케가 냅두고 나한테 오잖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이 무친! 으아 엄마! 어머니! 오오! 오오! 고로케가 어머니가 되셨네. <웃음> 나 지금 건드리면 바로 살수 있어. 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땡큐. 오케이. 어떻게나 무서워. 아야, 나 이제 뒤진다. 나 무서워, 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나, 나 치료해줘. 그럼 갑니다. 즐거웠어요. 어서와 여기는 무섭진 않다 온다 온다 온다 이리 온다 튀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웃음>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아, 왜 이렇게 꼼꼼히 보세요 <웃음> 그렇지 아 저런 식으로 피하는 음. 구나아이구양 이렇게 많이 뻗고 다니네 어아 <웃음> 아, 뭐야 와계상아 계속 도망가 도망가 뭐지 아까 여기로 갔는데 여기로 갔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어머 무서워. 이리 와, 이리 와. 오면 든든한 동료가 생길 거여 너의 몸빵이 되어줄게. 야, 나건드려 아니, 야이 싸가지. 이리 와. 아니, 나 건드리라고. 어때 한 건들이죠? 아니, 야, 야, 야, 지금 건드리면 안 돼. 지금은. 안 돼. 아이고, 어, 나이스. 오, 무빙. 아~~ 아유. 나 죽었네 와. 나 죽었어 잘한다. 그렇게 잘해 사장님이 죽는 걸 먼저 <웃음> 구경하시게 됐습니다 아나나아 나, 나. 아,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봐 조금만 <웃음> 진짜 너무하다 아 소정씨 많이 못 걸었어 좀더 쫓아다니고 어? 싶었는데 이 정도로 처참하게 <웃음> 발릴 줄이야 <웃음> 알려줘 아니 <웃음> 마지막까지 던지네 <웃음> 으.. 야.. 너네 지금 짜고 다들 살인마 할때 올킬 하자 이러는 거 아니지? 하하하하하하 아니. <웃음> 못, 한, 못 하고서는 이제.. 개 웃겨 치료관. 이맵 되게 싫은데.. 아이 맵은 또 뭐야? 지금 키밍 이지 살인마? 아, 네.. 사람들 이제 더저못 찾겠다 발전기 아 이거 하늘이 안 보이니까 궁수범 음. 제발 어머, 뭐지? 미안, 미지어안 <웃음> 미안, <웃음> <무씨. 웃음> 미안, 미친... <도망가! 웃음> 아, 어, 어, 와 미안, 미안, 미안, 이제 미안, 미어야안야이 미안, 걸지 미안, 떡하냐안야야야안야새벽안 맞았다 안케이 미안, 미켰어안와 너무 안라어어안 어, 야, 진짜 멀리 있어. 들어. 진짜 아니, 멀리 여기, 있어. 어... 어.. 거기 길이 너무.. 개 같죠? 응. 근데 그거 살인마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라. <웃음> 호시신 진선하다. 아야. 아니 뭔.. 미친.. 아... 맵이 얼마나 넓길래 저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 알려주세요. 어디 계시죠? 소리 한 번만 내주실래요? 아.. 아. 야 정말 <웃음> 도움된다. 진짜 다들 나한테 관심 없네. <웃음> 저기요. 오오 어, 어, 어, 어. <웃음> 저기요. 아니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저 사람 누구야? 왜안 와. <웃음>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이 오면 어떡해. 잠깐 <웃음> <웃음> 근데 나 지금 달고 가는 거같거든 그런 거 같은데요? 뒤를 모르겠다. 자, 가자. 뭐야 이거. 아 걸렸어. 저기요. <웃음> <나> 저기요. <웃음> 좀 머리 좀 가시지 그고요 아니요, 아니. 아, 사장님 달고 왔어. <웃음> <웃음> 이거 그냥 무기 방패로 쓴거 같은데. <웃음> <웃음> 어이가 없네. <웃음> 자, 한번 더. 야, 엄마. <웃음> 김희밍이 엄마가 되는 순간. 김희밍이 엄마가 된다는 건 당연하지. 왜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니? 없어요. 어디 갔다. <웃음> 없어요. <웃음> 어. 와. 엄마. <웃음> 왜다 엄마한테 <웃음> 거야? <웃음> 왜 엄마? <웃음> 아 진짜 한번 봐. 아 진짜 한번 봐. 진짜 한번 봐. 진짜 한번 봐. 진짜 한번 봐.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왜 <웃음> 내가 씨 없다. 이가 없네 이거. <웃음> <레오> 아, 왜? 길을 잘못 들었어. 저기 길 있었는데 옆면. 발전기가 없다. 어디 갔지? 나도 못 탔겠어, 사람들을. <웃음> 여기가 맵이 서로 거지 같아요. 있겠지? 어?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죠? 알려줘 안심하세요. 병원입니다. <웃음> 아니, 나갔어. 아니. 난 나간다. 난 나간다. <레오> <레오> 나 나간다. 뭐야, 벌써 끝났어? 난 인센티브. 방어해야 돼. 다 필요 없어. 난 나가야 돼. 김미밍한테 인센티브 줄수 없어 어디야~~ 아, 들려줘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아, 아, 아, 아, 아, 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거하지고 아니야. 있어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새벽에 이번에 걸리면 죽네 아, 제발 이미한 번만, 한 번만요 편집장님 아, 너그러... 너그러우신 편집장님 이럴때만 편집장너그러 편집장님, 아아 아니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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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 아줌마왜그래요 아, <웃음> 아우 이거 피지롱? 아이고야! 이거 <웃음> <진짜> 뭐 피지롱? 지 <웃음> 뭐지? 뭐지? 신이시 아.. 우와아 <웃음> <웃음> <웃음> 비명소리 너무 즐겁다. 아거왜 <웃음> 오른쪽이 안 돼? 도끼를 다시 채워야 돼. 도끼 리필해야 돼요. 캐비닛 아 열어서. 아 네. 키미밍 뒤돌아. 키미밍. <웃음> <웃음> 아, 야, 아다 행복해. 아, 아니, 저기 있어. 멀리 있어. 저기 저기 멀리에 아, 그러네. 그 사람들이 있어. <웃음> 어, 그 여기 나를 걸어야 될까? 야, 도망가. 아, 어 깜짝이야! 응. 아이, 놀래라 <웃음> 이상한 소리 하러 왔어요. 여기 두 명밖에 없어요. 거기, 어, 어, 어, <웃음> 거기에 소리 안들. 정원 둘이에요. <웃음> 소외감드네. 아 이런식으로. 콘노래가 없어지질 않나요? 너무 무서워. 콘노래가 <웃음> 없어지질 않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말한 거 너무 웃겨. 아. 어. 어? 나 지금 눈 마주친 거 같은데. 나도요. <웃음> 난가봐. 아야! 야왜내 쪽으로, 어, <웃음> 쪽으로 오냐? 어, 어, 어. 왜내 쪽으로 오냐? 어? 어? 어? 왜내 쪽으로 오냐? 일로 와요. 일로 와. 이리 와, 아. 와 아. 방금 고렇게 목소리 간드러지는 거 봤어? 네. 미쳤네 저거. 왜그렇게막 막 여심을 막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주 홀리기 장인이야. 열심 만져주는 중. 뭐요? <웃음> 뭔, 뭔 이상하게 만하고 있어. <웃음> 만져줘. 미.. <뭐지>? 인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사람들이 안 보여. 왜왜 왜 그렇게 꼼꼼히 보는 건데? 아이고 아이고 형. 뭐지? 왜 그랬어? 어디갔어? <웃음> 이걸 뭐 놓친다고? 아왜 아, 뭐, 아, 이러는 거예요? 뭐지? <웃음> 스파이어 이아 미친 여기 있잖아! 아 돌아왔네? 아 아! <웃음> 아니 너무 웃기네. 아 엄마. 진짜 아 웃겨서 힘 빠져. 아, 아빠, 김소범 때문에 체크 실패할 거 같아, 미치 <웃음> <웃음> 아까 못 걸었던 거 지금 걸어드릴게요. 아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 치킨 오, 걸렸다. 치킨 먹어야지. <웃음> 치킨 먹어야지. 날 구해. 일로 <웃음> 와, 로 와, 와. 어디 가. 어디 다 어? 내가 그랬나? 됐어! 아까 잘했잖아, 새벽아. 안 나갔네. 와, 뒤에서 도끼 존나 나와요. 이렇게 해서 나안 열려요? 모범띠... 안 열었기 때문이지. 번갈게요. 안 열었어요? 연 줄? <웃음> 아, 키미믹 쫄보 자식아! 너 때문에 지금 치킨 아... 다못 먹게 생겼어! 제발 날 걸지 말아주세요. 안 된다. 나 치킨 먹고 싶어. 안 된다. 나 치킨 먹고 싶어. 몇, 몇 번째, 아, 번째, 저기? 아, 두 번째. 아, 이게 맞네? 뭐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저거? 잠 <웃음> <웃음> 야, 이러다가. 야, 치킨 먹으려다가 <웃음> 지금. 10만 원 날라하게 생겼어, 나 지금. <웃음> <웃음> 아, 진짜. 얘들아, 기회는 한 <웃음> 번뿐이다. 그냥 출구로 달려요. 오케이. 달리세요. 가자. 아이고 양! 안 돼! 버리고 가 x 가 괜찮아 나 탈출 내 치킨! 난난 끝났어 나치야 아직 한번 남았어 아직 한번 남았어 아직 한번 남았어 무서워 광기의 새벽의 저주 와보쌈가 나이스 기어, 기어, 가자 아, 아, 아, 치킨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어치 <웃음> <웃음> 아.. 다림마 하다가 생존자 보고 놀라가지고 소리 들을 것 같아 저 사람. <웃음> 어, <맞아. 웃음> <웃음> 아 근데 반 여긴 또 뭐야 제발 한번 해봤던 곳 나와줘 여기 좀밝다 뭔가? 맵이 진짜 많다 뭐지? 좋다? 야 시작 위치 미쳤는데? 아, 정말 좋네요. 뭐지? 에임이 어? 도대체 왜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저나 토끼 아. 했구나 음, 쉽지 않아요 <웃음> <웃음> 쉽지 않아요 그거 <웃음> <웃음> 망했네 음.. 아.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난 어디야, 어디야. 먼저 손 떼는 사람이 바보. 어? 뭔 소리야 그게 <웃음> 얼척이가 없네. 좋아, 난 바보가 됐어. <웃음> 먼저 손 떼는 사람 바보. <웃음> <웃음> 바보 얼척이가 <얼스팅인 거> 없네. <웃음> 그래서 아무도 안 떼고 있었던 건가? 바보 되기 싫었어. 개웃기네. 와 여기 살인마 좀 빡세겠다. 그러게 옥수수 밭이 아주 잘 익었네 어디 있지? 맛 하나 주세요 그렇하면 <웃음> 짜잔 하고 나올까요? 어딨노! 발전기들 중 어딘가에 하나 있겠지 뭐야 한대 맞았는데 고렇게네 때렸어 어디 갔어? 왜 맞았는데 이렇게 침착해? 안 무서운가봐요 아 옥수수 밭 진짜 <웃음> 도끼 들고 있잖아요 옷다 자르다네요. 뭐야? <웃음> 방금, <웃음> 방금 뭐야? 올라리야. 올라리오. 아이. 어라? 어라? 어여안 돼요 왜? 도끼가 안 던져져요. <웃음> 그러면 아까 도끼가 말했잖아요 없는 거예요. 도끼가 충전이 이슈가 있다니까. 충전 어떻게 <웃음> 하죠? 캐빈넷. 캐빈넷. 오줌 썼어. 아무거나 열어봐. <웃음> 아 그래? 오씨. 더배스빈넷 어디 지저 뒤에. 뒤에 있다 뒤에 어디에? 아 여기 있잖아. 어디에? 어디 여기 <웃음> <빨리> 어디? <웃음> 여기 있잖아. 이게 아 이게, <웃음> 이게 캐비아인가아 아, 너무 웃겨. 그렇구나. 음. 안녕? 안녕하세아아여아 <웃음> 아, 엄마. 엄마,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아아이씨 여기 있잖아. 아! 사, 사장님 <웃음> 어, 사장의 비명소리 놀라. 어. 봐 봐. 나도 와 봐. 좀 좀에. 아, 내내 등에 있었군요. 너! 자기가 어떻지 어디 있는지 몰랐어. <웃음> 등에 매달려 있었네. 안 돼! 가지? 아, 아야. 가자. 아, 사장님은 어디 갔어? 가자. 아. <웃음> 뭐. 문 열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빨리 열어. 열지 마. 어, 뭐야, 씨. <웃음> 아, 너무 <진해>. 웃기네. <웃음> 야! 오, 어휴, <아유>, 깜짝이야! <웃음> 지금이야. 아야, 아프다. 아프다. 가자! 가자! 행복해져. 빨리 와. <웃음> 어, 어디, 어디 있어? 다 어디 있어? 가지 마, 아 반대편으로 왔는데? 가지마라 어? 가지마라 나가 나갈 수 가지 있으면 가지마라 하지마 아니 나가나간이 네. 없어요 나가는 곳이? 한 번만 노래, 노래 부르지 말고 빨리, 노래 부르지 노래 부르지 노래 부르지 빨리 <웃음> <웃음> 찾기나 해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어니 여긴 아니야 그럼 어딘데? 저쪽이야 저쪽 <웃음> 저쪽이 어딘데? 아까 우리 아썩 <웃음> <웃음> 엎놀랐잖아! 어? 아 불쌍해. 놓쳤어. 놓쳤잖아. <웃음> 문 앞에서 지금 얘들아, 너 빨리 탈출 안 하면 다 죽어.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다, 가자. 가다, 가다, 가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왔어, 왔어, 왔어. 들어왔, 들어왔,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들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야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대바대. 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진짜 재밌다 아는 사람들끼리 해야 재밌어 <웃음> 맞아 맞아 다들 어땠어요 소가 한마디씨 어... 소원씨도 많이 괴롭히고 <웃음> <웃음> 인센티브도 따가고 아주 좋은 기분입니다 아주 <웃음> 좋아요 자그 다음 고로케 뭐래 으허키미 안녕하세요 고로아까 귀신이었음 ㅎㅎㅎ 고로케니다 안녕하세요 <웃음> 어 근데 역시 다 같이 게임하니까 재밌네요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네요 좋아요 새벽이 네. 와, 나 그래도 사장님 죽이는 미션 성공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사장님만 죽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웃음> 네, 소보꼭대병님 말고 생명을 더 죽이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두고 봐라. <웃음> 너네 오늘부터 계속 대반에만 <웃음> 연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 <웃음> <웃음> 다 들어와. <웃음> 아, 나 너무 재밌었다. 자, 마치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바, 유바. 유바. 유바. 안녕. Mm-hmm.